수술을 만들어가지고 대나무 수술으로 염색을 다섯 번한 겁니다. 이게 천연섬유잖아요. 네, 면이죠 천연 면이니까. 예. 네. 그러면한 번만 하고 담갔다가 빼니까 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면 두 번, 세번 네. 이렇게 하십니까? 반복 염색을 몇번 해야 돼요? 아, 반복 염색은 몇번 정도 하십니까? 어, 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 아,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염색하시는 것을, 네. 김명희 황토 대가님께서 이렇게 염색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네. 영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하시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좀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네. 물로 예.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서 염색을 한 다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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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여성 냉증 팬티 같은 거 입으면 은냉증도없어진 그래요. 제가 그 남자 팬티, 사각팬티인데 너무 낡았잖아요, 제가 인데 너무 낡아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집에서 남자들이 한번 입어보고 이것이 25인치, 내가 봤을 때는 28인치 째는데 6인치 정도가 준것 같아요 비장도 좀 많이 줄었겠지? 비장도 근데 이것이 물빨래를 다섯 번을 해놔서 대나무 숯에다가 넣었다가 빨고 말리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을 번복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입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이걸로 이불포를 만들어가지고 침대포나 이불포를 해가지고 입으면 은 깔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침에 몸이 겨울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줄 수가 다 없잖아요 뭐 다섯 번을 수작으로 했으면 얼마나 인건비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최대한 이제 앞으로를 생각해서 좀 싸게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응? 26이면 52인치짜리잖아요 52인치 폭인데 W폭 이렇게 하면은 한장 이렇게 하면 두 장, 여기가 한마니까거든요두 장이 나올 수 있겠죠. 두장 쓰고 이쪽은 부속을 쓰든가 아니면 나머지 이놈은 얘들 옷을 한다든가 부인 잠옷을 해도 되겠죠. 부인, 부인 팬티. 팬티. 부인 뭐 여성분들 팬티를 크게 안 입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성분 팬티를 하나 만들고 남성분 팬티를 일단 두 개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 0 0사이즈일거예요 95사이즈는 이렇게 여있 남자에게 좋다고 그러면 네, 그런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자한테 다고 거무줄 시접도 줘야 되겠죠. 거무줄 시접은 이 시접도 줘야 되죠. 잘라냈으니까 그러면 1cm 시접 주고 2cm 시접을 줘야 되겠죠. 1cm 시접 주고 접어서 넘어갈 거니까 고무줄이 1인치면 2인치를 줘야 되겠죠 2인치 주고 시접도 시접도 줘야 되겠죠 이런 펜트 같은 경우는 이걸로 펜트를 만들어 놓으면 안 늘어나잖아요 이게 조금 여유가 있으줘야 됩니다 접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5cm 정도 주고 이, 연습... 이 모니터에서 모니터가 잘나올려는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처음에 전기를 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게 이노비스 9,500이거든요. 그럼 이게 직선 박는다는 거거든요. 직선, 직선 두 줄로, 세 줄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되는 경우는 OK 누르면 되니케 OK, OK 누르고. 이걸로 눌러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가는거요 이쪽으로 이동 아까 이걸로 했죠. 원단이 얇으면 말려 들어갑니다. 그럴때는 싹 뒤에서 좀 당겨줍니다. 밀어서 <목소리> 바늘을 넣을 때, 바늘을 올릴 때, 왜안 올라가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한번 내리니까 올라가고, 여기 정도 가해쯤 물리게끔요. 너무 끝에다 하면 안 나가니까요. 지금 말리는데. 이게 예, 스카프를 해도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스카프는 끝자리만잘 해가지고 딱돌르면은 이게 예, 스카프를 폭이 넓게 하지 말고, 폭을 좀 좁게 하면은 아주 좋아요. 다치고. 지장이 맞을까요? 맞네요 자 아, 이거 이거에 낫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항상 앞판으로 시집을 몰아야 되겠죠 요것은 그럼 어떻게 가야되나요? 바늘이 아그 사이로 가면 되겠습니다 사이로 얘가 오른쪽 아 뒤에가 있는, 없는데 <웃음> 얘가 오른쪽 제가 밑단만 한번 꺾어가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꺾어왔습니다 이렇게 꺾어왔는데 노루발 사이에 박으면은 이 끝이 막길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무줄만 달아가지고 하면 되겠죠. 아, 바지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고무줄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좀 헐렁하니 입을 수가 있습니다. 헐렁하니. 이 지색이 아주 멋진 색깔이에요. 피부 좋은사람도 입으면 정말 멋집니요 부티나고 청바지가 굉장히 컸거든요 컸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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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하고 이렇게 똑같이 잘라요. 그래고 여러분 한나만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런식으로 된다그 말이죠. 하나만 잘라내면은 그럼 이 시접을 좋게 처면 이렇게 1cm로 쭉 박아서 가위집 넣어가지고 해서 되면은 주머니에 이렇게 짜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오바라크 치고 응? 지퍼 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요 에 지금 뒷주머니도 이렇게 보면은 뒤쯤에도 먼저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달면 되겠죠? 이렇게 달면은 근데 여기는 기어 나오니까 여기서 좀 잘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박을 때는 송곳으로 밀어넣어가지고 박으면 됩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 싫다. 근데 이게 안 빠지잖아요. 빠지나요? 그럼 이것을 오바로크 쳐주면 좋습니다. 오바로크는 지그재그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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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실과 아래실의그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 봤을 때 지금 여기 가운데 건데 여기는 지금 실조시 잘 나왔죠 밑에도 잘 나와야 된다 밑에가 너무 땡기면 은 위실을 조여줘 가지고 마면 됩니다 이것은 근데 이것이 가정용 미싱이 아니고요 이것이 컴퓨터 자동 미싱이라 근데 일하는 것은 가정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속도가 안 나서 여러분들은 차분하니 하고 저는 설명 활동만 이 미싱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브라더 유니콘인데요, 참 좋습니다. 땀수가 자동으로 처음에 스타트하면서 딱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날 때도 뒤로 밟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 주머니 짜기 전에 뒷판부터 요크를 먼저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 낫지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러면은 한 1cm 정도 여기서 맨 데다 기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한 5mm 정도 나왔죠 5mm 그럼 여기를 보고 쭉 박으면 됩니다 5mm 근데 이것이 바이어색 때문에 막 밀리잖아요 그래도 천천히 쭉 가면 들 이렇게 쭉 박아 가지고 두장다 이렇게 박아줍니다 어,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했는데 주머니가 이것이 이것이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박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주머니를 달아 줘야 되겠죠 달아 가지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요크하고, 여기 기준하고, 이 기준하고 똑같이 맞추세요. 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죠. 표시도, 표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게끔에.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았으니까, 반대편도 이렇게 박아줘서, 마무리를 해주고, 이제 앞판으로 가야지 앞판 주머니를 짜야 되겠죠. 이렇 넣어주고, 이렇게. 여기 이런 데를 잘 찍어야 되는데. 딱 도면, 주머니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주머니가 되는 건데,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놨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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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아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는 저놈은 주머니를 뒤집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렇게 같이 뒤집으세요 배를 맞추세요 배꼽을 그다고서 밤에 맞히는 그런 배꼽말고요 이렇게 그럼 딱 뒤집으면 되겠죠 지금 아까 저놈은 밑에서 했지만은 요 놈은 또 반대편으로 위에서 똑같이 맞춰서 이건 심지 바이어스 테이프를 붙여 놓은 거라 이것은 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밑에 치는 쭉쭉 늘어나거든요 쭉쭉 늘어나죠 그러니 똑같이 잘랐으니까 땡겨 넣어서 여가지고 딱 잡고 여거를 맞춰서 지금 보이죠? 이쪽에 지금 보입니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잘 찍으셔야 될 텐데 화면이 이것이 영상이 잘못 나오면 제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박는 것은 잘하니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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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주머니가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스테이치를 끝 스테이치로 때리든가 4분의 1로 때리든가 5mm 스테이치로 때리던가 낮쪽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뒤판하고 얘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다림질을 했어요 그가집을 아까 줬었잖아요 여기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넘겨 가지고 주머니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여기다가 스테치를 한번 때려줘야 이게 안 까지겠죠 이렇게 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스테치보다는한 5분에 5mm 정도나 3mm 정도는 이렇게 때려주면 좋습니다 두 줄로 때리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은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오바로크를싹 쳐가지고 밑에는 칠 필요 없겠죠? 야, 밑에 쳐야 됩니다. 싹 쳐가지고 지퍼를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퍼를 달겠습니다. 지퍼를 먼저 달고 바퀴 받고 뒤편 받고 스테치를 한번 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꼬이지 않게끔. 주문손놓다 뺐다면 하 이렇게 까지잖아요. 안 까지기 위해서 노르바 하나로 때리겠습니다. 하나로 딱. 하나만 때리기 좋잖아요. 더 낫죠? 그데 이건 다림질 을 하면은 멋지겠죠? 그러면은 이런 게 남기겠습니다. 이거 바로 그냥 쳐도 되는데. 끝에만. 여기는 대충 박아도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오버로클치야 되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 직선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낫질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조금 조금 물죠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너무 맞고요. 항상 이 낫질을 가이집을 여기하고 여기는 맞춰줘야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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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찌어지지 말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이렇게 박았습니다 주머니를 지금 주 이걸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1cm, 2cm 좀 헐렁하니 있기 위해서 여기다 지금 대가지고 와기 쪽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거 오바로클 칠 거예요. 이렇게. 쳐가지고 시접을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자세히 때릴 겁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터치를 해준니요 터치를 해주면은, 어, 이건 일자로 박는 거잖아요. 반대닥에. 이렇게 뭐 여기 선택이 되죠. 이건 세 줄로 박는 거고,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 이렇게 다음으로 넘기려면은 갈매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갈매기 눌러서 이걸 표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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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를 먼저 달고 뒷판과 앞판을 하고 허리를 달겠습니다. 허리는 29입니다. 지퍼를 달건데요. 이쯤에서 달아야 되겠죠. 돌아간 선에서 달면 안되고 이쯤에서 이렇게. 그럼 먼저 밑에를 이렇게 성목 같은 경우는 먼저 밑에를 박아줍니다. 이렇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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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봤을때 이 박음선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여기가 여기가 요리 떨어지게 하면 돼요 여기 노란을 박혔죠. 그러면 그대로 시접하고 같이 이선 2로 지퍼 2로 올라타가지고 그대로 딱 가면 됩니다. 뒤집었죠. 지금 지퍼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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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선수라고 막 박아보면 밀려버는니다 이렇게 딱 됐죠? 그러면 이렇게 만 안까지죠, 이게? 그러면 여기를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같이, 옷이 달 때, 허리선을 닿을 때. 5, 36, 4, 8, 32. 아까 얼마였나? 29, 4, 7, 28이었죠? 29죠, 28, 47, 28, 29인데,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지 허리선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47, 28, 29만은 여기잖아요. 근데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늘어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 다 틀을 잡아줘도 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한 가운데로 해가지고, 주머니 가운데로. 요 밑에까지 안 가게끔 약간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지금 4분의 3이 없어지잖아요 빼야 됩니다. 이거. 주머니 빼고 해야지. 주머니가 박혀요. 주머니가 여기까지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잡는 듯안 잡는 듯. 그렇게 여기서는 아주 송곳처럼 이렇게 날라만요. 그래서 아까 적어도 다트를 때려줬으니까 여기도 앞판에서 앞판에서 뒷판 쪽으로 가게. 여기가 뒤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항상 뒷판이 밑으로 가게 위판이죠. 뒷판이 밑으로 가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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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치 4분의 1로 하겠습니다, 1인치 4분의 1. 이렇게. 먼저 박아주고, 이렇게 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미싱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안쪽에, 안다리 쪽을 먼저 박아줘야 되겠죠,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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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가 꺾임선이니까 꺾임선 밖에 이 손으로 만져보면 알수 있잖아요, 이렇게 음, 어디가 시접인지 네, 나중에 아이롱으로 딱 데려주면 은 이렇게 됩니다 분들은 이렇게 박으셔야 됩니다 뒤집어가지고 저같이 박으면 안 되고 그건 전문가들이 그렇게 박는 거고요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드는데요. 우선 재단을 했어요. 앞판은 이렇게 이어가지고, 배색을 넣어가지고 재단을 했어요. 지금 패턴이 이렇게 되거든요. 앞판이거든요. 이게 앞판이고, 뒤판. 전체적으로 나오나요? 뒤판인데, 이게 이제 패턴하고 했을 때는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지금이. 근데 주머니 속을 같이 똑같이 잘라놨어요. 이렇게. 주머니 속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박으면은 이렇게 박으면은 주머니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주머니를 해놨고 뒷판은 지금 뒤에다가 이렇게 주머니 속을 붙여놨어요 다트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한쪽 입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깔거 거든요 이렇게 요놈도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제 안쪽으로 이 주머니를 이렇게 짤거 거든요 짤 거면은 요놈을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주머니가 이거 몸판하고 똑같이 잘라놓은 거니까 같이 지금 테이프를 붙여놨거든요. 테이프 안쪽으로 몇쪽이잘 보이게 해주세요. 스테치를 먼저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위질을 해야지 넘어가겠죠 이렇게 시접이 많으면 라운드 돌아가는 곡선이라 이렇게 하면 아이론이 잘 안됩니다. 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접을 잘라 내봅니다. 그리고 아이롱질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위집이 있잖아요. 가위집에다 맞춰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동일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그럼 이제 주머니를 먼저 여기를 박아줘야 흔들리지 않겠죠. 그냥 이게 작업복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박아가지고 오바르코만 쳐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정만 좀 시켜주겠어요. 살짝은 고정만. 정말 시켜주고 여기는 이 낮지하고 맞춰야 되겠죠 내선 때문에 여기가 안 보이면 안 되고. 작업복이기 때문에 고무질 바지로 만들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지금 오른쪽 주머니잖아요. 오른쪽 앞판이잖아요. 남작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남자주머니는 기본 6인치 인데 손이 큰사람한 7인치도 해도 되겠죠 요정도 되면 한 7인치 정도 나오는데 주머니 좀큰 편이네요 이제 주머니 짤 때는 이걸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해서 남자주머니는 기본이 6인치 예요 다트 잡았는데 6인치 인데 여기서 내려오는 가격은 3인치 정도 잡으면 됩니다 3인치 그래서, 이것은 쌍입술이 아니라 외입술이거든요. 한쪽으로 짤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음, 손이요. 예.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머니입니다. 연놈 네, 넓이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이 넓이가 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바늘이 일로 박히면 됩니다. 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표시 잘 안보이니까 정확한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주고 끝나는 지점과 시작점과 끝나는 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넓이만큼 여기에서 이 넓이만큼 여기를 박아줍니다. 그리고 이거 뒤집어졌을 때 그게 딱 맞잖아요. 위치적으로 약간 한 1mm 정도 적게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가위집 넣어서 뒤집으면 되겠죠 자 다시 이것이 안에서 잘리면은 들어잖아요 이렇게 안쪽에 치면 잘라줍니다 안쪽에 치 무시 안 잘라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자를 때는 V자로. 박은 데만큼 딱잘라는게딱 여기를. 바인된 박은 데까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요것서 이제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초보자들은, 요것을 먼저 시접을 안쪽으로 제껴가지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빼가지고, 미싱으로 박으면서 송곳으로 잡겠습니다. 제가. 잡아가면서 딱 해볼게요. 습니다좀 있다가 여기다가 단축 구멍을 낼 거예요. 단축 구멍을 내서 할 거거든요. 이걸 먼저 박아야 되겠죠. 이제 오버로크 쳐버릴 거예요. 박아서 박아 넘기면은 조금 투박한 맛도 있고 그래서요. 밑에 치가 당기면 이렇게 울겄잖아요 이렇게 밑에 치가 조금 더 크게. <목소리> 야, 단추를 여기다 달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단추 멍을 해갖고 단추를 달았어요. 돈 빠지지 말라고 이제 고리 만들라고 혁띠 고리 1인치 4분의 1로 잘랐습니다. 원래 박아서 뒤집어야 되는데 작업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은 꺾고 지퍼를 여기다가 먼저 달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박을거예요 네? 지퍼를 먼저 여기다가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주, 지퍼가 올라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차게 박으면 됩니다. 혹시 걸렸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걸 먼저 꺾어 가지고 와서 이놈하고 이렇게 박을 겁니다 이렇게 커다세요 남자 것은 왼쪽, 여자 것은 오른쪽, 그럽니다. 밑에를 먼저 약간만 좀 박아주면 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지퍼 박을 때까지. 한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 제끼고 박아야 되겠죠. 응? 지금 지퍼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먼저 받기 전에 지퍼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지퍼를 먼저 고정을 해주고 지퍼를 여기다가 고정을 해주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초보자들은 좀 어려우니까 핀으로 이렇게 찔릅니다. 여기. 이 지퍼 달기 좀 어려울 거예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찔렀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퍼를 여기다가 고정을 해주면 돼니다 여기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시접대로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시접대로.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고정이 돼 있지 않아요. 지퍼가 이놈하고 이놈하고. 그래서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박는데 밑에 칠을 재끼고 박아야 된대요. 밑에 칠은. 고마대 쪽에 이놈을 이렇게. 이 놈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안쪽으로 제끼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스테이치를 때립니다. 밀려 올라오지 않게끔, 그대로 여기서 반드시 나가면 됩니다. 빠드 듯하게, 듯 나가서 끝에 돌아가는 데서만 한 두세 땀 정도만 딱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지금 이건 지금 제끼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된것 쪽에 이거 이거 끼고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끼고 그럼 이제 이거 빼도 됩니다 이렇게 빼도 빼고 지퍼를 쭉 내리고 여기까지 쭉 내려놓고 내로 올라오면 됩니다. 밀리면 안 되겠죠, 이거에, 위에 치가. 이렇게, 조금씩. 밑에 치는 땡겨주고, 위에 치는 이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죠? 지금. 지퍼 올리면 빠져봅니다. 빠지면 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아까는 들고 있으니까 이걸 내리고 내리고 위에서 스티치를 한번 때려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한번 때렸으니까 이게 같이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묶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은 하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잘안 되는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앞판은 됐죠. 이렇게 하면 지퍼도 안 보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뒤판을 놓고 앞판을 박아야 되겠죠. 항상 뒤판이 밑으로 가게. 그래서 앞판이 위로 가게. 길을 안쪽에, 안쪽 다리 박고 나서 여기를 박게 되겠죠. 지퍼 밑에. 항상 박을 때는 시접을 적게 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일직선으로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일직선으로. 지금 중간에다가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허리에, 오비에. 뒷판도 스태치를 줬고요. 이게 덜렁거리니까 박아버리겠습니다. 여를 표시를 해 주는 것은 오비를 달았을 때 똑같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오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달릴 겁니다 이렇게 일단 달고 고무줄은 여기쯤에서 지금 요 심지를 앞에다가 밴너를 붙여놨어요 나중에 그 고무줄 달 만큼만 이거 떼어내면 되겠죠 일단은 이것을 진위를 합니다. 진이 이게 중간에다가 여기쯤에 주머니, 여기쯤에다가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고무줄을. 고무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좀 입기가 편하겠죠. 이발 작업하면서. 고리도 달고 하는데, 그냥 일으은한 번에 이렇게 겉에서 때릴 수도 있지만, 고무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아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넘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cm가 되어 있죠? 여기에. 응. 작업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많이 이제 회원이 생기고 그러면은 원단 판매도 할 거예요. 원단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칼라별로 준비가 되는데 대나무 숯 원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하는 것이 40수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80수 이상 100수 이상 이정도보다도 더 부드럽게 그런 식으로 해서 원단을 지금 염색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로 하면서 이것도 지금 1cm죠 원 만드는 방법도 하고 원단도 판매하고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가 넘기면은 앞판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나중에 마이깡도 달고.